네 오늘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필라 트레을 입고 있는데 벌써 네. 또 뭔가 운동을 해야 될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 네. 그리고 사실 뭐 뒤에만 봐도 네. 이다 최근에 최근에 방영된 테니스 특집 보셨어요? 아난난 아. 내가 그타로 치는지 몰랐어요. 막점막아아 테니스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참 네. 슬픕니다. 어떻게 타구 좀칠줄 알아요? 타구요? 뭐자또한 타구 하서아김 타구요? 제이 타구예요. 제구뭐 오늘 예상하는 여러분의 네, 음. 아, 어고와 일단은 어. 사실 약간 제가 태형이랑 지민이랑이 좀 합니다. 그렇죠태영이가 네. 어, 잘해요. 태영이가좀좀 좀 잘해요. 태영이가그 아, 아, 인더숲에서도 아, 많이 알려주고. 태형이좀 잘해요. 자, 아, 오늘 잘나라면 하는 방탄사람들의 아, 아, 착교실 착구교실. 착구교실. 어, 교실. 교실. 아, 좋습니다. 대 근데 모든 우리는 제대로 하면 잘안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만 하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선생님을. 어. 아, 아, 선생님이요? 우리 어, 네. 홍신 선생님에 대한 짤맞은 퀴즈를. 네, 네. 오늘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선생님, 선생님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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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회오리 씨는 네. 아, 네. 뭔가 슈시 조금 어감이 안 맞는데 그냥 회전 회오리까지만 하는 게 회전 <웃음> <맞아요. 웃음> 회오리.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금메달 리스트 우리 선생님 유승민 선생님 한번 무대 보도록 할까요? 자자 네. 여러분 오셔봅시다. 탑국의 BTS라고 합니다. 정국이 <웃음> 정국이 이거 <웃음> 한번 아니, 소개해 주세요. 무릎 단에 소개해 주세요. 재훈씨 해주세요. 아, 자 탑국의 BTS 유승민 선생님을 모대보니다 와, 어, 반갑습니다. 아우, 진짜. 아, 어 아, 어렸을 아, 아, 때 아, 너무 아, 많이, 아, 많이 아, 했는데. 아, 아, 오늘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네. 잘 못하고, 못하거든요. <웃음> 저희가 진짜 정말 더럽게 못해요. 네, 저희, 저희가 굿자들어간건다 <웃음> 못해요. 네. 근데 아까 잠깐 봤는데 잘 치시는데요. 어, 진짜요? 누가 쳤냐? 누가 쳤냐? 모두 이그 안에서 아, 또잘 생각... 또 치는 응. 친구들도 있고. 과연 우리가 탁구는 잘할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 근데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탁구를 잘 하실 수 있게. 선물을 먼저. 아 진짜요? 설마 탁구채를 바로. 네, 그래서 제가 우와 이게 평소에 치시는 채와 조금 다르고 선수용으로 제가. 와, 와, 선수야. 와, 선수야. 아니 이거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아니야요 맞아. 아니, 아침에 아니. 탁구가 이제 전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새는 이제 쉐이크핸드라고 해서 양면 채를 쓰고 있어요. 아 샤크핸드야, 아, 쉐이크 쉐이크 멀쉐이크 이걸로 <웃음> 이제 제가 다 준비를 해갖고 <웃음> 오늘. 아쉽게 함께 못한 슈가 님 것까지도 좋으니까 감니다 아, 자, 여러분 일단 장비는 네, 선수급이거든요. 네, 네. 네. 일단 장비는 이거로 어. 얼마나 원래 아, 장비가 중요한 아, 거라서 약뭐 여러분들 모두 잘못 하려 그래. 아니, 장비만제 좋은 걸로만 그런데 고수든하수든 장비는 꼭 그래. 선생님 이거 그립감이 좀 다른데요, 이거? 선수님 그러니까 보통 얘네 왜 공도 있냐? 이따 말씀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잡으셨을 거예요. 이 그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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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혹시 선생님 주걱으로도 가능하세요? 혹시, 혹시 선생님 주걱으로도 가능하세요? 저거 <웃음> <우와, 웃음> 완전 가능할 거는 해야지 뭐, 뭐. 초면에 너무 심한 어떤 거 아니에요? 주걱인지에 거예요. 따라 좀 틀릴 것 같긴 한데 아, 웬만하면은 조금 평평한 면이면은 모든 걸다할수 있어요. 그렇죠. 아. 아 근데, 근데 이거 조금으로도할수 정수로... 있다는 게. 아니, 정하시... 오, 오. 오, 아.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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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이크 핸드 라켓을 드렸지만 본인들 편안한 그립을 네. 잡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 네, 알겠습니다. 패널도와 네, 쉐이크의 어떤 그랠리를 가볍게 보 보여요. 주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테니스도 얼마 전에 배우셨지만 기본은 포핸드니까. 아, 포핸드부터. 아, 포핸 <웃음> 즐겼지. 어우. 오, 너무 빠른데? 네, 이거 되게 천천히 하는 거고. 아, 그래요? 네, 지금 천천히 하는 거 <웃음> 보통 탁구 선수님들이 몸풀 때 이런 식으로 하나요? 네. 고기가 너무 아픈데? 야, 어지럽다. 야, 고고기. 어. 아니, 이걸 어, 어떻게 봐야 하는데? <목소리> 이게, 어, <맞아>? 이게 어, <목소리> 이제 포핸드 랠리라고 치은 상이야. 이거 탁구 경기 보면 사람들 얼굴 이렇게 왔다 갔다하잖아아 대박이다. 오. 오. 오. 오. 와, 오. 오, 오. 아. 또, 이 또, 색깔되, 와, 와, 어 네트. 와, 이거 또 삼할 아, 또 사진. 아, 아 저저 아, 아. 아. 오른거리인데요. 아, 아. 아, 이게 이제 포핸드고 백핸드를 보여드릴요 백핸드 백핸드. 그러니까 이제 실이크핸드는 바로 저렇게 나오면 되는 거고 저 같은 패널들은 이제 이걸 꺾어야 돼 가지고. 와와 와, 너무, 아. 너무 빠르다. 약간 너무 빠르다. 약간 저렴한 거 같기도 하고요. 땅땅 땅. 탁구대는 작은데 <모두> 저희가 반경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mm -hmm. 뭐 뒤에서도 이렇게 예를 들면 뒤에서도 이렇게 칠수 있고요. 되게 리듬 있다. 그러니까. 오 있지. 그스매싱이 지금 이쯤싱이었어이가 아, 저희한테 멋있는 거 보여 주시는데요. 와! 요 아, 탁구도 이게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포인트 드라이브라고해서 이제 회전 주는 거. 아, 네. 회전. 아, 방금 기본이었어요. 기본이었 어! 아, 아, 이거 탱이가 막 그냥 하던 거구나. 그렇지. 너 하는 거. 와! 안 돼. 이번 완전 다른 거. 아, 이거 내가 이제 많이 못넣야 거. 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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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롤이 바뀌어서 이제 왼팔을 <웃음> 네, 네. 빼줘야 돼요. 빼줘야 아 돼요 이렇게 빼서 맞는면 상대한테 보여줘야 돼. 아이 룰이 바었어 네. 아 근데 그러면서도 저희 선수들은 조금이라도 가리려고 여기서 해서 몸으로. 이렇게 있어요. 몸으로. 거의 <목소리> 이렇게 치는데요? 거의, 네. 이렇게 <웃음> <웃음> 거의 이렇게 치는데요? 아. 거의 어디야 언제를 아. 너무 정확히 재현을 <제언을> 했어. <웃음> 이렇게 해서 최대한 가려서 이게 서브도 그냥 이렇게 놓는게 아니고 중심 이동을 보면 오른발로 갔다가 왼발로 갔다가 아. 오른발로 갔다가 왼발로 갔다가. 아. <웃음> <웃음> 네. 와. <이야. 웃음> 이게 받아치네. 아. 이게 받아치네. 아. <웃음> 아, 이런 네. 거 보여 주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건너만 때. 우리가 멋는거 알려 주면 안 돼요. 너 네. 이거 뭐 이런 하고 거 있잖아요. 막 갑자기 어, 야, 이런 거는 안 돼요. 아, <웃음> 이런. 아, 이 이자도.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일 약삭판 사람. 아, 이게 제일 중요하게 이게. 뭐게? 매너가 있으면 매너가 좀 우리가 또 글로벌을 선도하고 있는 그렇죠. 그게 또 글로벌 우리가 또태에서도그 예 몸을 구해야 어. 되니까 태국도 네. 뭐 네트를 이렇게 있지만 굉장히 매너를 네. 지켜야 되고 존중을 해야 되는 여기 진영은 그런 것부터 배울 거거든요. 네. 네. 제일 네. 좋아하고 네. 이제 막얼 이러. 아, 아 저는 거. 상대방이 물 마실 때 공격하는 거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물 마실 때목적 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예. 공격적으로. 그렇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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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씨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 한번 와보세요, 한번 와보세요. 먼저 한번시범음을한 번. 얼마나 와보세요? 잠깐만, 잠깐아이좋아동아한 번. 죄송한 혹시 못 하셔서 그러신 거 아니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럼피로. 아, 근데... <웃음> <웃음> 한번 저거 맞춰보세요.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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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이크 잡고 하시는 게 계속 쉽게 배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막켓을 이렇게 잡아줘요. 야 약간 옆으로요 네, 이렇게. 그리고 손 안에 손 안에 다 감싸서 잡 감싸서 잡아준다는 느낌인데 네. 악수. 악수... 꽉 치지 말고. 네. 일단 요만 여기 먼저 딱 잡혀 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네. 저는 저게 심조절이 너무 안 되는 거같요 이게 하면은 음. 이렇게 잡는다고? 저는 뭔가 약간 어색해서 싫어요. 어색해서? 거야. 오케이. 아난뭐심 어렸을 안 때부터 정도. 제가 이렇게 응. 했다 보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자, 이거 그립부터 제가 알려 드릴게요. 어, 네. 자, 보통 그립 잡으면 다 이렇게 잡으시죠? 그렇죠. 어, 이렇게. 이렇게 잡아. 안돼요 아, 이렇게 잡아. 하면 이렇게 하고 나서 백핸드를 한번 돌려 보세요. 어렵죠? 자, 이거 모아보세요, 한번 이렇게 손을 네. 모아요, 아 가운데로 뒤에 모았죠? 근데 앞에는 이런 느낌으로 외롭다, 이러,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주는 거예요 자, 준비자 똑같아요 자, 이런 느낌으로 딱 펴보세요 네 자, 여기서 네. 그렇죠 자, 왼쪽으로 가는데 이게 팔꿈치 들려서 안 돼요 그냥 팔꿈치는 이대로 네, 딱저 저 따라해보세요, 앞에 딱 보고 그대로 그대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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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야, 야, 너무 세면, 아, 가볍게. <웃음> 네, 천천히. 그러니까, 네. 팔로 이걸 친다고 생각하냐고, 몸통으로 친다고 생각하자. 몸통으로. 그렇죠. 몸통으로. 팔로 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응. 근데 어, 지금, 좀. 자세는 좋으신데, 너무 세요. <웃음> 너무 세요. 세지 이거 아. 툭툭 가볍게. 가 보세요. 제가 잡아볼게요. <웃음> 자, 힘데고 이걸로, 이렇게 치는 게힘 떼고, 툭툭. 힘떼 보세요. 아. 자, 툭툭. 아. <웃음> 이런 느낌으로. 아. 힘떼 보세요. 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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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렇죠. 오, 어, 그렇죠. 차대 좀만 낮추고. 그렇지. 어, 조, 오, 좋아요. 그렇죠. 네. 오, 좋 오, 요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남자가 자자 보여줘. 형, 형, 나힘 줘. 풀고. 오케이. 눈에 힘, 힘도 풀어. 너나 잘해. <웃음> 아. 야, 남자뭐 보여줘. 네. 네. 자. 지금 좋은데, 네. 가다 말아요. 왜냐면 나갈까봐, 공이 오바될까봐. 이거 조금만 앞으로. 조금만 앞으로. 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 아, 둘 <목소리도> 그리고 지금 라켓 면 자체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90도로요. 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 맞추고, 여기서. 툭, 네. 툭,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네. 앞으로. 그렇죠. <목소리도> 어, 좋다. 어, 남준아, 보여줘. 보여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좋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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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세각선으로요? 똑바로. 이렇게 각을 잡아, 이렇게 똑바로 줘요 똑바로. 아, 이렇게. 그렇죠. 어, 팔꿈치 어. 벌지 말고 모아서 어, 모아두고 서모아 아, 아. 끝을 살짝 내려주는 기분이에요. 아, 아, 손으 그렇지. 아, 자, 아, 각을 이렇게 세워줘야 돼. 숙여주면 아, 아, 아, 안, 안, 안, 안 돼요? 돼요. 아, 이렇게요? 똑바로, 그렇지. 이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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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숙여주는 거. 아, 아 숙여주는 거. 아, 아, 이런, 이런 식으로. 숙여주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편한 자세에서 이렇게 얻옳지옳지 세지면 이렇게 숙여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마음을 이걸로 되는 거야. <웃음> 아, 요렇게 <그리고> 손가락, 손가락을, <웃음> 잘, 써야 아, 손가락을, 손가락을 <웃음> 잘 써야 돼. 아, 손가락을. 그렇죠. 아, 이렇게. 가볍, 그렇죠. 자, 이때 하나, 둘, 옳지. 하나, 둘, 셋. 어, 감정 왔어. 옳지.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하나 둘, 둘, 둘, 둘, 셋.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자, 감사합니다. 다음, <웃음> 다음, 다음 자, 그대로 들어간다, 그대로 들어간다. 그대로 들어간다. 그쵸. 자, 아. 자, 자, 자, 그렇죠. 자 오른발이 이렇 앞에 있으면 안 되고. 아, 앞으로. 그 정도, 무조건. 아, 그렇지. 그렇지. 다리는. 어? 이게, 그렇지. 고른 느낌으로. 음. 발. 약간 앞으로야. 옳지, 옳지. 괜찮아, 아, 여기서 말하면 안 돼, 임마. 하나, 둘, 셋. 아, 골프. 하나, 둘, 하나, 그 하나 쭉이리 둘둘 가자 둘둘 지나 넷넷 배워야지 일단은. 오케이 하나 둘셋오 아아아 <웃음> 아 <웃음> <웃음> 지민아 잘한다 아자 지민아 나와 바꾸는 게안될것 같아 지민이 형 지민이 야자 지민이 형 편하게 붙여다 붙여다 그렇죠 하나 둘셋넷그래 그치. 그런 느낌으로. 오케이, 오꼴는 감을, 감을 잘느껴야 하나, 어, 하나, 아. 하나, 아. 하나, 아,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일곱, 일곱, 그곱 일곱, 일곱, 일곱, 일곱, 일곱, 일곱, 일곱, 일곱, 요곱일 랠리하는 거 저랑. 자, 자, 아, 위에서 밑에 말고 옆에서. 네, 일곱, 일곱, 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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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둘, 셋. 어, 자,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자, 좋아. 자! 자! 가자. 자! 가자. 자! 자! 자! 자! 자! 그렇죠. 어, 가왔다니, 가왔어. 그렇지. 자, 자, 자, 나갈 때만 조심합니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나가는 거. 네. 자! 아, 응. 아, 그렇죠. 응. 어! 그렇죠, 그렇죠. 어, 이 정도 묶으면 금방 되겠다. 둘, 좋아! 넷. 셋! 그렇지! 넷! 좋았어. 어! <목소리> 그런 느낌으로. 알이 케 아, 아, 아, 그래. 뭐, 이제 가위 말고 렇게세우 이렇게 세우 이렇게 세우이게세이게 세우지 말고 이렇게 할거지 말고 이렇게 지 오, 쫓아렇어지 말고 렇지말준이온다 세우지 말고 이지 이렇게 세우지 렇게 세우지 말게 오. 우지이게지이게지이게지지지지 うわ wow. wow. 자, 그러 우리, 승민 선생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 멤버분들, 가르쳐서 보셨는데, 어떻게 2층에서 경기를 해보면 될까요? 지금 딱 괜찮지 않아요, 저희? 아니, 그냥 에이스. 보이시는 대로 가리이스 아, 아니야. 그냥 늦게, 느. 어. 자, 자 두분 같이 앉아있니까두 분이 한번 먼저 한번 먼저 한 번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이스 대결 아니요 아, 첫번부터 에이스야? 오케이. 네, 네. 그렇지! 네.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나이스! 가자! 나이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와이스, 와이스, 와이스. 와이스. 와이스. 와이스. 자,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민재요! 자, 서브 한번 연습 좀 해봐야 됩니까? 아, 아니, 연습 끝났어요. 그만하세요, 하죠. 연습. 또, 또, 승부욕도 발등한다 또. 자, 자, 룰은 원래. 자, 일로 와보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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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경기에 들어갈게요. 고 <웃음> <네네. 웃음> <웃음> v 네, 플레이! 아잠깐 서비스. 안해야 <안 웃음> 그래, 되겠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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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JK 오아 내가 방금 봤어 지금 이 진짜 아니다생각다 지금 네, 지금 성침권 갔다 왔거든요. 아, 아, 아, 아 좋아요. 야, 지금 야, 5대4 뭐야? 형이 긴장한 거 자, 같은데. 자, 실간에5대 4. 아, 야, 나 지금 드라이브. 아! 실수실사하는요 따라 잡았어요. 실사로 지는 거예요. 실하면 <웃음> 아. 자, 지금 보통 아니, 자세 보통 이렇게 잘짧잘 피크 나나요 게임이? 자세를 잡고랠리안 <웃음> 되는데요 랠리가. 네, 자세 좀 잡고 와야 나. 저 봐. 자 뭐야 뭐야 뭐야. 자자자뛰서 하세요 서브. 그냥 하는 거야? 오! 오! 이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받는 타! 거 인정합니다. 아이언맨 내버리고 하냐 마. 꼭. 아, 어, 아, 자 조심해야 돼요. 아, 이게 서브일 수 있군요. 아이고, 야, 아, 아. 근데 서브가 독일 수도 있어. 어, 서브가 독이야 아니 그냥 안전하게만 하면 되는데. 어, 잘하는데 서브. 오. 오. 오. 오. 오, 어, 어, 잘하는데 서브. 오, 어. 어, 어, 근데. 야, 막상막하야 오. 이게 또. 오, 서브. <웃음> 아, 근데 서브를 잘하면 뭐. 좋아, 차분하게. JK. JK. 아, 좋아. 차분하게. 차분하게요. 이점만 따라하면 돼. 이점만 역시 상남자. 아, 그 상황 먹힌다. 야. 나 야. 저요? 나 구대치가 벌써? 어. 야. 어. 야, 이거는. 야, 이 듀스 가온지나 너. 듀스. 자, 바로 그렇지. 나를 돌아봐 쳐 주세요, 듀스 가면 아! JK 2점. 2점만 2점만. 2점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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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받기 쉬운 서브가 아니다. 이게 회전 회오리. 오 <웃음> <웃음> 뭐야? 잘막 기존 뭐고. 온기 조식 서브. 갑자기, 갑자기 들어간다. 아예 갑자기, 갑자기 비배지 <웃음> <돼. 웃음> 야, 뭘 뭐, 갑자기 들어가? 와저와와 <웃음> <저>, 와. <웃음> 와, 충격 <웃음> 와. 내가 배워야 될것 같아. 충격 서비스. 이게 뭐라고 긴장감이 이렇게 있지? 자, <웃음> 손발이 묶인 금메달 리스트와. <웃음>